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오늘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주를 네, 한번만 봐주세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어, 유명해졌어? 뭐, 뭐, 그런, 그런 쪽이에요. <웃음> 내가 이 사람 사주보기 전에 점을 보기 전에 네. 내가 며칠 전에 기도 갔다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꼭 그럴싸하게 하고 다닌대. 아, 그래요? 오... 어.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어, 어. 이미지가 그렇게 내가 자가 운전을 해서 기도로 갔다 왔어요 아. 근데 너무 이게 초보 운전이 아니라서 너무 매너 없이 운전을 하는 거야 앞에서 아. 근데 저, 정말 상식적으로 저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됐거든 네네. 근데 너무 매너가 없어서 싸울 뻔 했어 아, 근데 내가 그 말을 그 너무 어이없고 내가 위험했잖아 네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칠 뻔하고 사고 날 수도 있었잖아 네네. 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네.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저 운전대를 뺏고 싶은 거야 아.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 아, 근데 할수 있는 게 뭐야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만세. 저런 이 이러면서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운전대는 잡고 왜 저러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걸 딱 적으니 아. <웃음> 뭐? 이, 이거랑 왜 이렇게 동일하지? 아, 이 사람 지금 하, 하고 있는 행동이나 뭐 이런 어. 거. 어, 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 이분 성격을 좀뭐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감추고 있어 뭐, 아. 어, 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오늘 이거 나 입은 옷에 네. 반대해야 될것 같아. 아, 그래, 어, 그래요? 검은 옷에 흰색을 좀칠해야될것 같아. 어? 오... 옷을 잘못 입고 왔네, 나. <웃음> <웃음> 검은 바탕에 흰색을 조금 페인트가 뿌안진듯한 번진듯한 오... 야, 얘 뭐지? 근데 보기가 싫다. 뭔가 성격이 안좋아요 네. 성격이 안좋다라기보단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많고 네. 과거가 깨끗해 보이지 않고 아 그래요? 음. 그리고 어, 뭔가 우리가 어, 둔갑한다 그래요 음. 둔갑한 거 같아요 네, 네, 네. <웃음> 당연한 당연. 얘기지만 TV에 나오는 모습과 그럼 실제 모습이 다르지. <웃음> 다르지. 이거는 <웃음> 우리가 그러잖아. 농락한다고 하잖아. 어, 사람들을 그렇지. 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어. 어. 아, 그래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네. 하잖아요. 아, 이건 올해 운은 좀 어때요? 올해 올해 운은 자기 이 사람 운으로 봤을 때는 좋아. 아, 운은 또 좋아요? 좋아. 그래서 어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음. 언급이 되고 네네네. 뭔가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음. 아. 응. 그것까지만의 운이 좋은 거예요. 오. 뭔가 자기의 결과물이지, 네네네. 목표가 네네네. 이뤄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네네네. 그 과정이 진행이 돼서 운이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네. 그게 다 성과가 이루어져야 운이 네. 좋다고 생각하죠 네, 네, 네. 근데 그 과정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어서 그만큼 또 운이 좀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다고요? 음, 음, 음, 음. 음. 그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어... 응?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뭔가의 논란에 좀 화두에 자꾸 섰어요 자꾸 비웃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입장 발표는 안 했는데 수습하겠지 진실을 얘기를 할까요? 진실? 어... 굉장히 머리를 굴리겠지만 <웃음> 이거는 빼박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네. 정말 자기는 청량결백하다 하더라도 네. 네. 이거는 증거 채택이 안돼아 그래요? 아 진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난 사회의... 굉장히 거칠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래, 아. 그래 우리가 얍, 얍삽하다 그러지. 아, 얍삽한 게 이거예요. 얍삽하다 그러죠. 네네네. 아, 그럼. 뭔가, 거. 어, 양심적이지 않아. 어, 양심적이지 않아. 음. 이분 근데 그러면 어떤 좀 일을 해야 잘 어울릴까요? 그냥 마음 붙잡고, 그냥, 나는 일반 직장이나 다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그냥 평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 알죠? 어... 이분, 그냥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 더. 질문을... 안 그러면 이렇게 막좀 거친 화물, 그러니까 지게차나 특수 장비 네네. 운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아.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질문 해볼게요. 네. 뭐 말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음. 불타는 트롯메신이라는 걸 하여 프로그램에, 거기에 참가자 중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웃음> 저도,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은 <웃음> 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황, 황영웅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2의 임영웅이다. 어? <웃음> 어 그, 그리고 지금 심지어, 우리 임영웅 씨 들으면 큰일날 소리하네. 오늘이 이월 이4사일이거든요 네. 다음 주가 얘가 이분이 결승까지 올라왔어요아 진짜 노래 때 노래라는 거예 하이 트로트 불로버램 아, 아, 아. 파이널까지 올라갔는데 얼... 지금 놀라이터졌어요. 무슨 놀라이터졌냐 이거 이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얼 아, 얼굴은 되게 애들인데 몸매 막 아, 아, 아. 그런.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문신이래요. 이게 음, 음, 뭐 인터넷상에 그렇게 나와요 저, 음, 저도 음, 음,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문신이 있고 음, 음. 최근에 어떤 유튜브가 이제 유튜버가 이제 어떤 제보자의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이명옥 씨한테 아황영호 씨한테 맞았대요. 음.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이제 터진 거예요. 음, 그런데 음, 음, 음, 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아뭐막 만나고 뭐 합의를 보겠어? 뭘 하겠어? 근데 아직은 입장을 내놓은 게 없거든요 지금 음, 현재 음, 음, 오늘 금요일 24일 금요일까지 뭐 현재 입장을 내놓은 건 없는데 음. 음, 음. 앞으로는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와서 활동을 해도 문제라고 음. 봐 어... 음... 맞아요 활동을 해도 문제라고 봐요 음. 무슨... 지지?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바라... 지금 뭐 어떤 지지를 뒤에 엎어서 나온다고 칩시다. 네네. 무슨 빛을 보려고 나오겠어. 그냥 무마하고 조용히 들어갔다가 뭐, 뭐 자숙하고 몇년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게 낫지. 콘셉트 고선생님 보시기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 분이.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못,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음...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조언을 하고 싶긴 해요. 네네. 그냥 깔끔하게 인정. 인정을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자기 뭐 학창 시절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놀아보고 했을 수도 있잖아. 어... 응. 어떤 사연이도 있을 거고. 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응. 네. 학창 시절에 나 공부 안 하고 나 놀아야지 날라리 돼야지 그러, 그러면서 노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쵸 피디님 그쵸 저는 <웃음> 되게 모험생활이거든요 뭐, 아, 뭐 그쵸 피디님 네. 그렇잖아 우리 그렇잖아 네. 네, 네. 음. 어, 이분 근데 진실을 말하긴 할까요? 나는 자꾸 회피할 것 같긴 해 음... 음. 음, 근데 빨리 그냥 인정하고 조금 자숙했다가 자기 능력이 정말 노래를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이 된다 그러면 다시 승부수를 걸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논란이 터진 게좀 됐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팬들이 이제 감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 갑자기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어. 그, 사람, 그 사람 다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팬들도 빨리 말하지 원하는 거예요. 뭐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음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한마리도안 하고 있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팬들도 지금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제 상황, 제 상황이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음음. 한번 가져왔는데. 근데 이거는 뭐 약간 그러니까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해명을 해야 이게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논란이 됐을 때 그냥. 약간은 이제 침묵을 하면 이게 잠잠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해명을 하고 네. 빨리 인정을 하고 해야 좀 잠잠해지고 이분한테는 좀덜 명성에 덜 <웃음> 상처가 되지 않겠나 더 터질 게 있을까요? 이건? 더 있지 더 있지 말해 뭐해 더 있다? 응. 이분 그러면 진짜 성격은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뭐그 20대 때뭐 놀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격은 좀 바뀌었을까요? 뭔가 개가 천선 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 우리 더글로리 봤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웃음>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그러면 이분 그그 그 다음 이제 다음 바로 이제 이제 이거 영상 나갈 때는 그줄 거예요? 그 줄에 아, 아, 이제, 아. 이제 결승이 남았는데 방송이 될까? 그러니까, 너무 논란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그램이나 채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음... 음... 음. 음못 받을 아, 아, 그게 또 학폭이잖아요 맞아요 학폭이면... 학폭... 학폭인가? 폭행이에요? 폭행? 네. 폭행? 네 근데 난... 글쎄 방송이 될까.. 근데 생방이라고? 그, 그 생방에서 뭐 투표하나.. 저도 생방에서 아, 아, 제가나 아, 아, 아. 그게 있나 봐요 음, 나는 안날올 가능성이 크다 본다 아, 그 정도로 거의 맞는 거네요 거의 음.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 음, 음, 음. 이야기들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그래도 자숙하세요 <웃음> 참석하셔야 돼요. <웃음> 이게 자기가 운이 좋다 하더라도 네. 그 운을 어, 어디까지 끌어 당겼을 것인가는 네. 자기의 재량이긴 하지만 네. 너무 과유불급이잖아. 네. 네. 네. 딱 거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